계곡에 계신 계곡의 개고 굴님 아닙니까? 안녕하세요. <웃음> 네, 아, 반갑습니다. 너무 반갑습니다. 아 네. 아무리 네. 아, 이렇게 눈치 아, 한거이한 분이 오시니까 아 이, 네. 제가 아, 해야 될 멘트를 왜? 아 모시기. 반갑습니까 여기 커피까지. 아 해봅니다. 감사합니다. 아, 네. 오늘 혹시 뭐 하는 건지 알고 계시죠? 제가 오늘 네. 살짝 말씀드렸는데 정 활동 하신다고. 네. 살짝 들었습니다. 아, 네. 네. 오늘 뭐 하는 거냐면. 네. 한번 바로 출발해 볼게요. 아 가시죠, 가시죠. 네 있습니다. 가자. 어 태어나서 거의 처음으로 계곡을 탐방을 하러 왔다 했나? 와가지고 지금 둘러보는데, 진짜 장난이 아닙니다. 바나나랑은 때깔이 비교가 안 돼요. 아 진짜 물 많은 거 보이시죠? 미쳤다. 이제 바나는좀 포기하고 계곡을 좀 돌아다녀야될 것같아요 안안 이제 밥그릇을 안좀 뺏어야 될것 같습니다 근데 오늘 이렇게 좋은 곳에서.. 아 날도 너무 좋아요 지금 너무 좋은데 이곳에서 한번 영상 한번 촬영해보도록 하겠습니다 <목소리> 여러분 물이 미쳤습니다 물이 미쳤어 완전 오, 너무 춥다 근데 엄청 <목소리> 사고인데 어, 얼음물이야 완전 <웃음> 니 괜찮겠나? I'm <laughs> sorry. 계곡에 쓰레기는 별로 없고, 담배꽁초만 있어요, 담배꽁초. 물속 쓰레기는 별로 없고. 여기 뭐 쓰레기가 별로 없어가지고, 주변에 담배꽁초만 죽고또 다른 스팟으로 이동할 계획입니다. 다음에는 거림계곡으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. 두 번째 스팟, 거림계곡이 왔습니다. 우리 대유튜버 계곡은 계골계곡님께서 경남권에서 제일 베스트로 뽑은 계곡. 이 거림계곡이라고 하는데 여기가 지금 사실 잘안 알려져 있대요. 아까 중산리 계곡은 좀 수심도 깊고 좀 많은 분들이 아시는데 여기는 잘 모르신다고 하시네요. 게다가 주차장에서 한 진짜 걸어서 1분 바로 내려올 수 있어요. 물도 너무 막습니다. 와 좋다 아 여기서는 또 얕으니까 좀 어린애들 어린 놀고 여 네. 면은 좀 깊으니까 어른들도 놀기 좋고 저는 네. 네. 주변에 또 쓰레기를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여름 지나고 나서 지금 보니까 쓰레기들이 거의 없어요 요. 뭔지 모르겠지만 사벌 도둑이 사벌가 개인적으 쓰레기 아닌 건 아니겠지 아 쓰레기도 좀 있네 뭔가 작업 아 낚시 야 낚시 낚시이런 식으로 하네 사막귀 선생님 뚝배기 무리하지 마세요 선생님 아니요 <웃음> <웃음> 음 역시 어딜 가나 담배꽁초나 있네 오 이런거는 치워도 되나? 그것도 뭔가 쓰레기같긴한데야숨바꼬 순바구... 모르겠다 이거 돌이라 부분이 안가네 보이는건 대충 다죽은것 같습니다 이거가지고 환경오염이 심각하게 되지 않겠지만 아, 조금 정화활동하는데 좀 도움이 됐으면 좋겠네요. 어. 어. <목소리> <목소리> <목소리> 먼저 슬슬 마무리를 해야 될것 같네요. 네. 날도 추워지고 해도 떨어지고 있어서 조심히 나오세요. 네. 고생하셨습니다. 아유 감사합니다. 네. 오우. 슬래퍼도 그 있네요. <웃음> 스래퍼도 있고. 슬래도 <웃음> 이렇게 좀 추웠습니다. 네. 나중에 이거는 고속도로에서 해결하도록 하겠습니다. 고생하셨습니다. 아유 수고하셨습니다. 아유. 마음까지안정화된는 음. 어. 기대한 것보다는 음겹찾긴 했지만. 그렇죠그래도